야, 한점 하자. 아이씨, 어이구구 모에 모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웃음> <웃음> 동영상 이제 빨리. 지 누면 돼 그거는 우리가 직접 따로 나야 돼요. 어. 네네. 아 그래요. 아래 일단 양배추랑 후추가 기본으로 깔려 있으시고 음. 추가하시면 드시고 나서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수를 리필 되나요? 네 육수 리필 필요하시면은 아, 저기에서 육수 리필 눌러오시면제가 아, 가져다 드릴게요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이거 다 부어요? 아 네. 저희 그 정도면 되세요. 아, 왜냐면 아래에 양배추 깔려 있어가지고 같이 올라오시고. 해 노발. 해. 왕 잘한다. 먹겠지 말만해. <웃음> 아, 그게 너야? 근 밥이 완전 깜밥이 이게 나야. 아, 우리가 아, 우가족밥이가 아, 아이가. 아, 아이지, 아이지, 아이지. 아, 밥아이지가 아, 아, 아, 족바비. 생각난 거아하늘 리혼자. 어. 어? 어? 네, 진짜 저거 진한잔 받으시죠. 어? 야, 거건 따라줘. 여기 따라. 뭔 소리야. 아새이로잖 네, 음. 그니까. 아, 와.. 하이버 나만받안 아, 한 잔만 받을게, 한 아, 한그 다음에. 뭐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어, 어, 아, 그다 아, 한다만받 아, 그 아, 그다음 아, 그다그 다음에, 아, 아, 야지 아, 그다음 아, 아, 아, 아, 다 아, 다에다 아, 에 아, 그 아, 여기에서다 아, 아, 네 원샷입니다. 자 갑살하라 친구야 눈치 보지 말고. 짠못 치게 그냥 짠못 치게 그냥. 그 흘러내릴게. 표면 장력. 표면 장력. 오케이. 표면 장력이 아니라 벌써 흘렀는지야? 아. 그거는 여기 다서 그래. 자 은지 여기 보고 원샷. 아이. 잔없는데어디서 오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응. 생일 자가 다 따라주기로 할까? 아. 생일인 사람이 따라주는 거지. 아. 아. 이거는 아. 그럼 어. 날 마지막에 따라줬어야지 흘러. 아니, 지 아니, 지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가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고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물병 내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아 고등학교 <웃음> 숙박 어디 안가? <웃음> 아좀 뿌리고 싶은데 아그때문에잘 그래, 그래. 아, 뿌려 뿌려도 뿌려도 뿌려도 돼독 원래 첫 단위 제일 쓴거이니지어 맞아 독주. 술맛이 막 울려 독수 흔들면 그거 없어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흔드니까 흔드니. 더 그런거야 응, 그래. 안 흔들면 나흔들아이 못하겠는데 너 건배사 에너 건배사 뭐있어 하나 둘셋적시자 아무늘 진짜 기분 넘나다아 너무 좋다 오늘 응 행복해 나 진짜 응. 기다려 간다 조이 <웃음> 준비 준비 야 이거 아니야? 야 이것도 해야지 발전했다 발전했어 진짜 팔살이 긴가 이렇게 하니까 동작이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아다안나다 아유 깨끗 야, 술 여기 조심해. 여기 앞에서 헤매면. 오. 아 알려 줘 봐. 봐 봐. 어. 6시. 6시. 6시, 시시 10시. 술 있는데 왜? 알았어. 네. 거야. 9월. 네, 빨고 있어. 아, 나, 아, 거, 거, 야, 나, 아, 나 오, 몰랐어. 못 봤어. <웃음> 근데, 근데 <웃음> 내가 30이한테 배운 게있다 그냥 바로 어, 돼. 면 어, 그거 그렇다. 그딴 거없다긴 거 했어 근데 이렇게 애처럼 해야 한 번에 되잖아 아. 어얘도아 <웃음> 우리가 족밥이니? 아니니?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족밥 아, 아니지 알았지? 알았어 근데 사투리 버전이서버 아, 아, 알려주고 알려주고 한번더해 맞아? 형부가 안 했는데? 알았어 알았어 <웃음> 이해했지? 어, 예스, 예스. 한번더어도 됐지? 어. 사투리 서울만 하토리 가자 아 우리가 아 우리가 족밥이가 아이가 아 아이지 아이지 족밥아이 아, 족밥 이거 아. 진짜 왜이게 웃기겠다 진짜 진심으아말하요 <목소리> 카메라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어 갖다 되죠? <대죠? 목소리> 이제 아갖아 <목소리> <목소리> 아, <갖다> 대줘 <대죠? 목소리> 청바지 청춘은 바로 <목소리> 지금 진짜 아, 이거 운띄워줘야지 음 운띄워줘야 음, 음 되는 거 아니야? 청 하고 어 맞아 안녕 해가지짜 멋있어 아 진짜 알아서청 청춘은 바 바로 아, 지. 지금 찌찌 우리 찌찌찌찌제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있네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찌하찌찌찌찌하 <목소리> <천하가>. <목소리> 술잔을 들자 하니 천하가 뭐? 내발아래 있고 우리 은지 또한 오늘 생일이니 염라대한 아 무섭지 않구나 네 생일 축하 이거 세이진각도가 이거 가있어 나도 왕서방 와. 라면 <웃음> 야 이쁘다 이뻐 <예뻐>. 이뻐야 <웃음> 언니 보여줘야지 인지 이렇게 됐대요아 쉬워 쉬워 아, 아, 아 생일 손짓하지 마야 오늘 생일방을 때리냐 뭐라냐 그러니까 이걸로 케이크 얼굴에 던졌어 뭘했어 충분히 예뻐 아 이제야, 이크 맛있니? 맛있어. 맛스테라뭐 나가. 우라. <웃음> <울어. 웃음> 어, 오이 먹을래? 오이 어맛이어맛있먹 맛있어. 맛있어. 그있어져있어 맛있어. 맛우어맛있고 너 이거 나와야 되는데. 자, 더, 더 챙겨봐. 잘나가라잉 하나, 둘, 셋. 나는 이거 오일로해. 나 오일로해. 마요네즈 <웃음> 콕 찍어. 정말 신기해 되네. 근데. 자 마요네즈 찍어서. 뭐막 <웃음> 마? 얼굴에 묻어 피눈 다해 네. <웃음> 한번더 가겠습니다. 한번더 가자. 이건 위에 지켜야 돼. 형님들 가보겠습니다. 형님 어디 있어? 여기 형님들 보는 사람 어디 있어? 형님. 하나, 둘, 셋. <웃음> 야. <웃음> 아, 이거는, 이거는 <웃음> 이게 못아 이거. 이거 이제못떠졌어아 이거 나. 너무 가까웠어. 나, 케이크 때문에, 우리도 다니거다 케이크 때문에, 내가 한번 포기한 거야. 케이크는 음. 이제, 제겁니다는 이제, 케이 이제, 케이크는 이는 이제, 케이어이거안이어는 이제, 케케 진짜 잘 썰었다. 피부 양보하기 잘 썰었어. 아니, 약간 이상한. 들러 아빠 지금. 어머, 양치? 아, 기다려봐. 왜? 네. 잘했다. 너무 멋있어. 재 그만해. 하나만. 마지막. 불쌍하냐? 얘가 해놨네. 아, 야, 그럴 거면 약간 눈에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이팩 하라고? 그래, 이거 안 붙냐? 그건 붙냐? 허 봐. 떠지 거. 그냥 이렇게 붙여. 접. 잡... 나 아, 얘가 그렇게 붙지 않는데. 밖에 있는데. 이렇게. 야. 보야져. 보여져. 보여져, 보여져. 와. 아, 나만. <나갔다. 웃음> 보기 보기 감당하기 힘들어. <웃음> 나도을줄 <빡대한 걸 웃음> 몰랐다. <웃음> 열심히 응지? 땄는데. 응. 오는 먹느라고 있는 거야 피부 양보하는 말이야. 피부 양보하세요? 그거 들어 말이야. 뭘까어 우와 진짜 뭘뭐 움직이고 걔 때려보고 있어. 때려봤지? 이 그래, <웃음> 진짜 좀 얘는 입에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 이러분 오는데? 됐어 그건 아니긴 해아니래잖아 <웃음> 바로 손절 오늘 좀 심하긴 하네 괜찮아. <웃음> <웃음> <웃음> 생일이니까 봐준다 아, 카메라 보여주고 <웃음> 와 유튜브 다 됐네 그렇지 그렇지 <웃음> 왜 그래 또? 어디가 뭐가 속삭해? 뭐가 어디가 붙였어? 속상이 그냥 떨어진 거야 아 그럼요? 어. 그런 줄 알았어 자, 이렇게 1차는 끝이에요. 끝! 봐봐요. 네, 2차에서 봐요. 발 밟았는 거아은데 가벼워서. 아! 삼차도 아 갈것 같아요. 삼차에서 만요이 가자. 유명한... 가자. 마요? 어, 마요 마요. 어, 요 알아? 삼차에 돼 있어. 아, 진짜? 유명하지 않아? 근데 이게 메이이그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레진타 걸릴 것 같으면 일부터 감싸라 아까비 쉽게 <웃음> 포기하는 <끝, 끝. 웃음>